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신천지 영예인 명단 김남희 반기문 신천지 이만희 교조 나이 고향 프로필 최근 근황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신천지 영예인 명단은 누구 과거 CBS 다큐멘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여기에 소속된 신천지 연예인 명단이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 유명 연예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신천지 시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특집 다큐멘터리입니다. 8부로 구성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CBS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대 연예인 실명은 공개 안했다고 합니다. 이만희 황장엽 박근혜 관계 종교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블로그에 자세하게 쓸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제가 무종교라 정확한 자세한 정보는 위키백과 신천지에 다시 보기 동영상 유튜브 검색하면 있습니다. 이만희 대한민국의 종교인입니다. 1984년 3월 14일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창설한 총회장입니다. 신천지 김남희 반기문 사진, 혹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신천지. 아름다운 여성분은 누구지 혹시 이만희 부인 아내. 보기 이만희 프로필 보충. 이만희 종교인. 나이 1931년 9월 15일 고향 경북 청도군. 소속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총회장. 가족 이만이 결혼했음, 자녀 및 학력 등 자세한 내용 기록은 없습니다.